우루사 100mm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된 계기는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거의 10시간 넘게 근무하다 보면 너무 이제 피곤함을 느껴서 이제 실리마린이나 밀크시슬을 복용 중에 좀더 효과가 좋은 피로회복제를 찾다가 우루사를 검색하게 됐어요. 미용실 바로 앞에 약국이 있는데 약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우루사 100ml를 이제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침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우루사 정식 명칭은 우루소 대옥시콜산 100mg.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어 약은 아니고 어 이제 조제용으로 이제 처방전이 있, 있을 때만 이제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어 일반 의약품이라서 처방전 없이도 어 구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어, 종로 쪽에 탈모약국으로 유명한 그 보령약국이라는 데에서는 보통 4만 5천 원 정도에, 4만 원? 4만 천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 약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5만 원에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르사의 기능은 담즙 분비 관련 질환 보조제, 보조치료제, 간 기능 개성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설사구역, 구토, 복통, 변비, 가슴쓰림 위부불쾌감, 가려움, 발열, 기침,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의약품 상호작용으로는 약용탄, 마그네슘, 알루미늄 함유가 되어있는 재산제, 경구피임제, 클로피, 브레이트 등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나와 있고요 주의할 사항은 마그네슘 및 수산화 알루미늄을 함유한 재산제를 복용할 경우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느낀 점이니 그냥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간경화나 간에 특별한 병을 앓고 있진 않고 매일 하루에 한 개씩 한 알씩 100mg 100ml 에요 100ml 하나에 100ml 300정이 들어있고 이제 일주일간 복용 후, 복용을 매일 복용했을 때, 어 확실히 피로가 쌓이는 느낌은 확실히 덜, 덜 했어요. 근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약간 어떤 카페인을 섭취를 하거나, 막 활력을 얻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게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활력이 넘치거나, 아 기분이 막 좋아지거나, 피로가 아 개운하게 회복됐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예, 술자리가 있을 때 확실히 우루사의 효능이 확실히 나타나요. 이거는 술을, 술 주량이 소주 한병 정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먹었다, 아, 많이 취했다, 이 정도 이제 기준인데, 어, 한정 100mg 우루사를 복용을 하고 이제 술자리에 갔을 때는 그냥, 이거는 두 병을 그냥 먹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이건 진짜 난생 한병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두병 이상 먹게 되더라고 확실히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술이 덜 취하기도 하고 술을 먹으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빨리 깨요 깨고 또 먹고 또 다시 깨고 이게, 이게 반복되니까 이거는 뭐 오래 먹는다 하면 진짜 밤새 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근데 그 정도 어쨌든 술을 한병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한병 더, 두배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저는 저 이제 두병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어, 생각이 들었고 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좀 자신이 생겼다, 이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날 숙취가 문제라서 술을 잘안 먹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숙취가 제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다음날 한 병을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를 절구통에 막 빻는 느낌이에요. 정말 머리를 뭔가 저세상으로 던져버린 듯한 느낌이라서 이게 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거의 저녁 때까지 가니까 뭐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두 병까지 이상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깼다 취했다 깼다 취했다 이렇게 반복이 돼서 다음날 이 통증이 숙취에 머리 아픈 그 절구통에 빻는 느낌이 뭐 1부터 100까지 있다. 평소에는 뭐 9다. 라고 했을 때, 확실히 뭐 3이나 5 정도. 한 반절 정도 숙취랑 이제 두통이 이제 절구통에 빠는 느낌이 좀 덜하고, 심하게 숙취가 너무 심하다. 어, 이거 이제 2시간 전도 지났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요 한정을 더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는 느낌을 빨리 받으실 수가 2주? 14일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간의 문제가 특별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쓰개질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너무 장기 복 매일 같이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지럽고 막 공중에 붕붕 뜬 느낌? 조금 울렁거리는 느낌이 없는 듯 있는 듯해요 막 심하진 않지만 약간 빈혈 증상처럼 이게 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있고 붕 이렇게 멍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매일 복용하기는 사실상 멀쩡한 사람이 매일 복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내가 피곤해서 조금 내가 무리를 한 느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한정식 복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술자리가 간혹 있거나 술자리에 가기 전에, 멀쩡한 사람은 매일 복용하는 것보다, 술자리가 간혹 있을 때 전에 복용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실리마린 나우푸드라는 요두 개를 그냥 비교, 실리마린은 매일 꾸준히 먹었을 때 느낌이 좋았고 장기 복용을 하면 은 아무래도 이게 무리가 되다 보니까 매일 드시고 싶다 하시면 은 실리마린을 실리마린이나 밀크시슬 뭐 이런 걸 추천을 드리고 그냥 나는 영양제를 특별히 매일 복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중요한 날만 어,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약제인 것 같아요 우루사 109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 감사합니다.